게한 3년 만인데 어, 오랜만에 이렇게 그 마스크 벗고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어, 지금 AIT 활용 가속화를 위한 어드벤텍 인베디드 디자인 서비스 2.0이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어, 저희 ERT 사업부, 지금 들어오신 데가 이제 인베디드 IoT 사업부인데요. 그 사업부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추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매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가 과거 10년 전, 11년,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저희가 추구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본사와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희 그 매출 추입니다. 이 약간 어 슬라이드가 뒤집어지긴 한것 같은데 아무튼 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매출로 100억 단위로 좀 끊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베드 사업부랑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좀 달렸지만은 제가 2009년에 어드벤텍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좀뺄수 있으면 빼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2009년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해서. 그때 처음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회사가 조그만 매출에서 이제 큰 매출까지 가는 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뭐 여기 뭐 거의 저희 가족 같은 파트너사랑 고객사들밖에 안 계시지만 보시면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11년에 108억을 했어요. 저희가 EIT 사업부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는 목표가 345억이었습니다. 올해 타겟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3분기 마감이 324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일 12일을 더 하게 되면은 현재 420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저희 사장님이 발표하실 때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1200억을 하겠다 올해.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는 우리 전체 한국 어드밴드 KR에 대략 한한 음, 40%는 안돼도 한 3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건 회사 기밀이긴 한데 예, 말씀을 드리면 천기누설을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쭉 빠지고 늘어나는게 보실거예요 저희가 이제까지 하, 했던 사업 분야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저희가 처음에 108억 할때 저희 매출의 주요 포션은 아시겠지만 포스, ATM, 그 다음에 OS 비즈니스예요 여기 써있죠 이제 이지컴 이지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 이지컴 낮 이지고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비즈니스들은 쉽게 스펙인이 됩니다 들어갑니다 팝니다 삽니다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판매한 제품들 보통 일반적인 표준보드 장사를 했고 OS도 사실 디스트리뷰터가 여러 명 있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똑같은 거걸 어떻게 영업을 잘하냐 영업사원이 얼마나 가서 잘 얘기하고 또잘 설득하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비즈니스 위주, 위주에서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 포스뱅크라고 저희 매출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했었죠. 한 46% 50% 이상을 뭐 여기 그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한 2017년도 18년도에는 그 비즈니스 40억짜리 비즈니스 50억짜리 비즈니스가 없어졌으니까 뭐 저희 사업부도 그렇고 저도 없어졌겠죠. 한 연, 연 18년 정도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다른 메디칼 쪽 그다음에 스마트 키오스크 쪽, 그다음에 솔루션 디자인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 저희가 비즈니스 타입을 쭉 봤더니 작년, 재작년 쭉 오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봤더니 어떤 비즈니스 변화가 있었냐면, 쇼테이지가 났죠.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막 납기가 안 되니까 쪼고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만약에 스판 마켓에 비싼 자재를 사갖고 생산해줄 수 있으면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걸 억셉트 할수 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다 저희랑 오랜 기간 개발을 하고 스펙인을 해서 양산을 탄 업체들이에요. 이, 어, 이런 타입의 일반 스탠다드 제품을 판매했던 그런 고객들은 이미 다들 어, 다른 업체로 돌아서거나 쉽게 바,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토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나디지컴, 나디지고요요 요 비즈니스로 갈 건데 간단하게 제가 좀 자인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신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냐 장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고객사의 장비나 이런 설비에 저희 제품이 장기로 들어가요 장기, 신장이나 위장이나 심장이나 인공심장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은 그 고객, 아까 얘기, 오전에 얘기했던 아주 그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발한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고 사실 이쪽 비즈니스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모자나 옷이라고 모자나 오시기 때문에, 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벗고, 딴거 쓰면 되니까. 이러한 비즈니스는 저, 너무 이제, 저희도 유지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매출에, 420억의 매출에, 여기 고객사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많은 부분이 거의 개발보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비즈니스를 이제 여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장인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뭐 PC 냄새가 난다. 기계 냄새가 나고 싶다 아니면 pc가 안에 싹 들어가고 pc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뭐 진짜 표준 쓰셔도 되지만은 아주 어 좋은 자기가 원하는 아이어다 넣고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서 개발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디드 컴퓨팅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 맨날 맞닥뜨리 하는 어, 버틀렉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로 확장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 버틀렉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개발 쪽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버티컬 어플리케이션 별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nvm이 3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은 시리얼이 30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은 랜이 5개가 있어야 되고 다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만족시킴으로써 해당 버틀렉을 좀 극복을 하고 어뭐 앞에 우리 스티브창 어,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어, 우리 어드벤텍이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소프트웨어 지원과 어, 디자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소프트웨어 지원과 디자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는 OS, 더 나아가서는 u b u n t 라든지 ARM에 들어가는 윈도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어, 저희 이제 인베드 사업부의 버틀렉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2.0 핵심 역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몇 가지 이제 특화된 기술이 있어요. 저희 간단하게 나왔는데 q f s c 라그래서 저희가 컴이 있는데 컴은 이제 그 굉장히 적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써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이 과거 한 거의 15년, 20년간 컴을 고객사랑 개발하면서 이썸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 썸멀 솔루션이 이제 QFS C 2.0, 그 다음에 슬림 부트라 그래갖고 최근에 뭐 랩탑 아, 그 새로운 그 13세대 인텔 플랫폼에서 어, 나온 건데 기존에 10초 정도 걸리던 부트를 1초로 줄인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고객사에 맞는 니들을 해서 버티컬 디자인을 하는 거고 이제 역량 중에 하나가. 가장 중중한한소프프트웨어최적 t 니다 r e a window, a utility, a 윈도우 웨스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장치 관리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미 t 웨어까지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팔고 현장 온사이트 지원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 미니사 a 트라든지저희 i 이제 a i m 리눅스 포럼이라 그러는데 뒤에 이 r q r 코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돼있는 r 그 i r 코드에 들어가면은 저희 베 관련된 제품들이랑 모듈에 대한 그 리눅스 관련된 포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대한 리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서비스 2.0 핵심 역량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뭐전 페이지 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량도 중복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아주 그 중요한 그 세계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그런 실리콘 업체들과 코어기 필요한데요. 여기 딱 보시면 은 AMD, 인텔과 함께 이제 굉장히 하이엔드 PC에 해당되는 HPC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어, 제온이라든지 그 에픽 같은 그런 AMD, 실리콘 그리고 그 일반적인 데스크탑 그 인텔, AMD를 제외한 어, 엔비디아, 락칩 등과 같은 미들급에 대한 어, 실리콘 지원,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로우 퍼포먼스의 이제 아톰이라든지 MPX 실리콘 업체와 협업을 통한 하드웨어 개발을 해서 어 새로운 시장에 새롭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품을 개발할 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 저희가 새로 이번에 이제 그 컨셉을 잡고 있는 엣지 b m c 라 그러는데요. 이 BMC는 혹시 그 기가바이트라는 업체에서 먼저 만든 건데 어이 BMC가 뭐의 약자냐면 베이스보드 메이지먼트 컨트롤러라는 그런 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의 ec라는 게 있습니다. 임베디드 그 컨트롤러가 근데 그게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어 pc의 지랑 cpu가 죽었을 때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좀어 어, 로그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할 때어그 e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엣지 bmc라는 거는 옛날 임베디드 컨트롤러다 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능을 추가로 한 것을 어 저희가 이제 BM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뭐 엣지 디바이스나 AIoT 엣지 디바이스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를 개발을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그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데이터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MC라는 게어 향후에는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향후 저희 제품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뭐 인베디드 컨트롤러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개선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이제 스타디를 해봤더니 혹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원격으로 디바이스를 제어할 때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윈도우 베이스의 원격 제어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죽거나 CPU가 죽으면 디바이스랑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엣지 B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에 전원만 들어와 있으면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 디바이스를 이렇게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 제어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걸 응용한 응용한 케이스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시장 뭐할 거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재 로보틱스,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EV 차지 그린 에너지라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장 자동화의 그 무빙.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보틱스랑 AGV, AMR 같은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저런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엣지라든지 보드가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얘가 배터리가 없다든지 이런 걸 통신으로 전송을 해주고 두두 번째는 예,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로스트가 되면은 리셋을 통해서 다시 연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트러블슈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로보틱스나 AGV나 a m r 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로 여길 수 있는 배터리 상태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RF 신호에 대한 불안정함에 대한 어, 신호 그리고 디바이스 오류 위치에 대한 확인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타겟한 시장이 있는데 잠재적인 시장에서 이제 미래 성장 엔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5G 통신, 그다음 그린 에너지는 EV 차지,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 미션 크리티컬은 어 저희가 이제 국방용 장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기 왜 메디컬이 없냐? 메디컬은 이미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게 아니라 거긴 이미 저희가 먹은 시장이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로보틱스라든지 통신,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국방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오 어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2.0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제품 중에 현재는 싱글 보드라든지 컴이라든지 작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큰 제품도 있고 현재는 이제 그 HPC라 그래갖고 저희가 그 제온급의 퍼포먼스의 보드들은 옛날에 크거나 굉장히 큰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IPC라든지 서버 큰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돼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싱글 보드 컴퓨터랑 이제 작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어 갖고 이제 HPC 제품들이 포트,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드벤텍 한국지사가 이 컴을 좀 파는데요 이 컴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HPC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이제 i3, i5, i7 정도가 이제 최고였는데 이러한 라인업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더보드 라든지 3.5인치 보드에도 관련된 HPC 제품이 늘어났고 옛날처럼 크지 않아도 팬. 어, 그 작은 시스템에서도 그 HPC를 통해서 이러한 어, 제온 CPU라든지 AMD의 에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쿼드로 같은 어, CPU를 통해서 하이퍼포먼스의 제품을 구현할 수 있어서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어, 큰 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HKT로 어, 저희가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중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보시면은 가격이 무조건 엄청 싸고 어드벤텍 저희 딱 말씀드리면 업체 다 그래요 어드벤텍 비싸지 않냐고 저희 그좀 가격이 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국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성, 예, 매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어드벤텍이 중국에서 어떻게 엣지 비즈니스 엣지 게이트 비즈니스를 랜딩 다운을 했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로컬화를 해야지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는 럭칩이라고 그 굉장히 로우 파워 로우 프라이스의 경쟁력 있는 칩셋을 사용을 해갖고 그 지역에 맞게 어, 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로컬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의 랜딩 다운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스마트시티 라든지 로봇 이게 드론 같은 건데 드론 같은 로봇 그 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그린 에너지 라든지 e v 차이 쪽에 어,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랜딩다운 시킨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아까 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2000년 초반부터 OS, 윈도우 OS 디스트리뷰터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그, 그 비즈니스 외에도 여러가지 이제 윈도우 위주의 x86을 하다가 현재는 r t o s 라 그래갖고 리얼타임 os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os 말고도 에저라든지 에저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저희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엣지 365라든지 어, 저희 그우분 투를 탑재한 저희 과거에 어드벤텍 제품 대부분 다 x86이었고 윈도우를 탑재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다양하게 암 계열에도 윈도우. 탑재한 사람 탑재한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X86에도 그 우분투를 탑재한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징과 저희가 검증,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을 통해서 프로모션에서 이런 어, 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된 디자인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그 본사 차원에서 현재 지금 우분투랑 코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우분투랑 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밑에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어, 탑, 이 우분투의 OS가 탑재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엔 X86에 윈도우, 그러니까 윈텔의 제품만 공급하다가 현재는 이제 그암 계열이나 X86에도 우분투를 어, 지원하는 저희 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거기에는 또 우리 어, 그... 그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은 우리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 우분투상에서는 크게 하드웨어인 검증 시간이라든지 뭐 보안 업데이트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IT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의 얘기입니다 반대의 얘기 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a 기 m 계열의 이제 윈도우 10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러,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해당 제품은 과거에 ARM은 일반적으로 리눅스라든지 어, 우드, 우분투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굉장히 많은 어, 유저라든지 개발자들이 현재 윈도, 윈도우 기반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RM 기반에서도 어, 윈도우 10을 적용할 수 있게 어, 저희 리스크 제품의 어, ARM, 아, 윈도우 온 ARM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요거는 아까 저희 우리 에 스티브 부사장께서 발표한 내용 내용에서 포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QR 코드를 지금은 이제 카메라 찍어 보시면은 한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얼라이드 인베디드 인더스트리얼 모듈러 어 리눅스 디벨로퍼 센터라 그래 갖고 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주고 받고 어드밴텍 카드를 가지고 리눅스를 개발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트러블 슈팅이 생기면은 그 이렇게 커뮤니티처럼 이제 소통을 하는 공간인데 여기 이제 변화를 좀 보시면은 2020년에는 1,500명 매년 한 1,5,000명 정도 방문 하다가 요번에한 4월 정도부터는 매월 4,000명 그러니까 한 1년에 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걸로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버티컬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서 관련 정보 및 이제 지식을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 암 기반의 컴퓨팅 솔루션에 통한 고객의 솔루션 활용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고객한테 지리적으로, 어, 시간적으로 장벽을 깨고 어, 더 많은 어, 기술 지원과 어, 그 저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잠재적으로 어, 수요를 고객에 대한 수요를 발굴을 할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툴로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설정을 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뭐그 보시면은. 저희 AI 팀뭐 제목은 저렇게 정했지만은 아까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장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각 아주 여러 버티컬에 대한 요구를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온사이트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범, 범위를 또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계속 강조드린 소프트웨어 가치를 향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 a i t 사업부의 핵심 역량을 강화를 할 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실리콘 업체와 여러 가지 제너 어 라인업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의 현재는 지금 420억 올해 내년에는 500억 뭐뭐 뭐 앞으로 2025년에는 한 600억 정도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업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 준비한 자리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예.